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일전에 제가 비디오에서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간격의 경우에는 이 좌우의 간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정타의 확률을 높여주고 센크의 위험성을 방지해주면서 비거리 손실을 일으키는 앞뒤의 미스컨택 페이스면에 토우쪽 힐쪽의 미스컨택을 줄여주는 앞뒤의 간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셋업에 들어가게 되면 간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간격이란 자 공과 나와의 간격, 그리고 라이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헤드와 그립 끝과의 간격, 이거는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보는 간격이 아닌 지면에서, 땅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립 끝과 내몸 사이의 간격, 이렇게 간격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스윙 플레인을 잘 지켜서 스윙을 한다면은 헤드부터 그립 끝까지의 간격은 너무나 쉽게 지켜지면서 들어오겠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팩트 순간에 너무 손이 몸에서 멀어지려고 클럽을 인해서 아웃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립 끝이 점점 몸에서 멀어지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클럽이 들어올 때 굉장히 좁게 들어오고 맞을 때 원래의 간격을 유지하고 나가면서 멀어진다라면 정말 좋은 이상적인 인아웃 스윙이 나오겠죠 다만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여기서 넓게 들어오면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팩트 순간에 그립 끝과 내 몸과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면서 생크성 볼이 나오는 혹은 너무 바깥쪽에서 출발 하다보니까 왼팔을 땡기면서 지나치게 가까워지면서 헤드의 끝쪽, 토어 부분에 공이 맞으면서 비거리의 손실을 일으키는 이런 잘못된 간격을 유지하고 를 계세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공간은 탑풀과뒷땅등을 방지하는 내용이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앞뒤의 공간은 바로 클럽의 어느 부분에 맞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셋업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간격을 유지하고 자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고 자 여기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힙턴은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해야 된다. 뒤에서 앞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 쪽으로 다가가면서 공을 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 제자리에서 버틴다는 라 느낌이 들면 안 되고 공에서 멀어지면서 공을 친다는 라 느낌이 들어야 한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게 되면 은 이렇게 우리 몸이 뒤로 빠지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은 우리는 이 공간을 최대한 살려서 좁게 들어와야겠죠 이 그립 끝이 내 몸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들어오면서 컨택을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몸이 숙여졌을 때 이렇게 페이스의 중앙에 공이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샤프트와 팔을 일직선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멀어지고 라이각은 뒤틀려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토우부터 컨택이 들어가면서 페이스가 뒤틀리면서 슬라이스 볼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나 우리 아마추어분들의 경우에는 셋업 때 무릎을 굉장히 굽히고 체중을 뒤쪽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펴서 임팩트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려고 노력을 들 하시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다운스윙 앵글과 간격이 나오게 되면서 제대로 된 팔로스루도 불가능해지게 되고 당연히 제대로 된 컨택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들어올 때는 여기서 내 네, 오른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 혹은 뭐 치마일 수도 있겠죠 오른쪽 주머니 쪽에 최대한 가깝게 들어오면서 몸이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의 회전에 의해서 클럽은 앞쪽으로 뻗어지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겠죠? 최대한 몸에 가깝게 오른 바지의 재봉선. 이선 쪽까지 뒤로 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굉장히 좁게, 이 간격이 매우 좁게 들어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몸을 회전시키면 회전에 의해서 클럽은 앞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라 페이스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는 약간 틀어졌지만 좌우로는 1mm밖에 틀어지지 않은 아주 중앙에 잘 들어온 임팩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백스윙 탑에서 클럽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아래로 움직인다. 수직 낙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직접 클럽을 떨어뜨려주면서 아래로 끌어내려주면서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앞뒤 간격이 굉장히 좁게 만들면서 클럽을 떨어뜨려주면서 회전을 하면 지금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센터에 들어오는 임팩트를 조금 더 손쉽게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위 스팟을 맞추고 싶다면 라 절대 클럽이 떨어지길 바라지 마시고 클럽을 내가 직접 셋업 때내 몸의 간격보다 오히려 더 좁게 떨어뜨리시면서 왜? 회전을 하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최대한 좁게 떨어뜨리면서 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서 몸을 회전을 시켜주신다면 당연히 너무나 쉽게 임팩트가 중앙에 들어가는 공을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인아웃 궤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칠때 임팩트 순간에 내 몸과 손은 절대로 멀어지지 마시고 특히나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왼쪽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가 앞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몸까지 회전을 하니까 덮어치는 스윙, 깎아치는 스윙이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요 쉽게 나오게 됩니다. 항상 클럽은 내 오른쪽 주머니, 오른쪽 재봉선 쪽으로 떨어뜨려 주시면서 원래의 셋업보다 더 좁게 그러면서 회전을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걸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드라이버에서도 너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버도 네, 오른쪽 재봉선 쪽 몸에 가깝게 팔꿈치와 옆구리가 만나면 안 되지만 네,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쳐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가깝게 들어오면서 돌아도 우리의 팔은 약간은 굽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격이 충분히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최대한 좁게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좁게 내려주시면서 다운스윙 연습을 그리고 실제 볼칠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을 토우나 힐 쪽에 맞추지 않고 스위스팟 중앙 쪽에 맞출 수 있는 간격, 몸 양옆의 간격이 아닌 몸 앞뒤의 간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